오토바이로 비료를 운반 작업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농업작업안전제의 재해장의 급여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법 2018가단 234477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년경 농업작업 안전재해 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트럭과 부딪혀 후유장애를 입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가이사건 보험계약이 농어업인 안전보험 법령에 배치되어 부유인지 여부 이 사건 사고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별표 2가 정하는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야 하는데 위 별표 2는 농업작업의 범위를 정하면서 이에 라항에서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용자재, 운반작업을 포함시키되 그 운반작업은 손수레, 화물차, 지게차, 농기계를 이용한 운반작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약관 조항을 따를 때이 사건 보험 계약의 보장 대상이 될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별표 1은 1의 나 2항에서 운반 작업에 관하여 손수레, 화물차, 농기계에 의한 것으로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1의 나 2항은 농업작업에 있어 농산물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그 범위를 출하처까지 포함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원고와 같이 해석한다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중요도가 비교적 높은 농산물을 운반하는 작업은 오히려 농업작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중요도가 비교적 낮은 비료를 운반하는 작업은 농업작업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바, 이는 해석과 적용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일의, 나 사항의 운반작업의 의미는 그 앞에 정하는 일의, 나, 이의 운반작업의 의미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사 원고에게 유리하게 보아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농업인 안전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의 1의 나 사항의 내용을 축소한 것으로 다르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관 조항을 무효라고 볼수 없습니다. 보험사업자는 보험료, 보험금, 보험지급 사유 등을 관계장관과의 협의하에 다양하게 정할 수 있는 구조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농업인 안전보험법 시행령 별표 1, 1의 나 사항이 정하는 것보다 적용 범위를 축소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수 없습니다. 쟁점다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무효라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지 여부 설령 이 사건 약관조항이 농업인 안전보험법 시행령 별표일 1회 나 사항의 내용과 배치되어 무효라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료를 운반하는 농업작업 중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가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여전히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